하셨습니다. 권수기 대한민국 학술원 이상민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권선태 대전광역 실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방과 학 연구소 김인호 수장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웃음> 기를든 기수가 여기를 이장모 이사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모 이사장님께서는 받으신 무기를 신청합니다. 심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교학부총장 박옥입니다. 신성철 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총장님께서는 1952년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1977년 카이스트 고체물리학 석사학위를 1984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재료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이스탄코닥 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1989년 기술 현장 창조장, 대한민국 학술원상, 카이스트 총동문의 올해의 동문상,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대한민국 경제리더 혁신 경영 부분 대상, 아시아 자선협회상 등을 수상하신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중하는 신성철 신임총장님 그리고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모이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카이스트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카이스트를 세계정상권의 대학으로 웅비시키실 신성철 총장님의 취임식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카이스트의 발전성, 말하는... 그리고 카이스트의 무궁한 발전을 어, 기원합니다. 여러이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신성철 총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웃음>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오늘 16대 총장 취임식에 봉사 사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축사해 주심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장무 이사장님과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하여 주신 최양희 미래고 장관님을 위시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국회의원님, 또 장관님들, 대전시장님 투치자체 기관장님, 여러 대학 총장님들, 또 주한대사님들, 산안연 여러 기관장님, 그리고 과학기술계 선배 동료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헌신적으로 내조해 주는 아내와 늘 기도로 성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기쁨. 21세기 융복합적 학문 발전 추이로와 한 교수의 세분화된 연구 역량만으로는 세계적인 선도 연구를 할수 없습니다. 융복합 연구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융복합 연구 매트릭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공을 초월한 학자 무다 저는 이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선봉장으로서 교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타진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백내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대표들이 총장님들 분께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님의 축사 순서인데요. 여러가지 국가 상황상 자리를 잇으실 수가 없어서 대신 그 축하의 마음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카이스트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대학발 창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청정과학부도 카이스트가 도전적인 을 가진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학계를 대표하셔서 전숙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학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신성철 총장님의 카이스트 16대 총장 출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카이스트 이장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유인 여러분 제가 평소 과학기술계와 물리학계에서 각별히 아끼는 후배 교수이자 과학자가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하는 행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신 총장님이 카이스트 총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과학기술계의 리더로서큰 역할을 받아주실 것을 부전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 네, 가족,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중광역시장 권서트입니다. 먼저, 16대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신설정성철 총장님 취임을 152만 시민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내님께서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맡으시는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그 리더십에 있어서 이미 뭐 타월함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카이스가 놓여있는 많은 성과들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빛나게 하고, 또 놓여있는 과제들을 이룩하는 데에는 신성철 총장님께서 총장님을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된 것은 매우 적합하고, 신성철 총장님의 그렇죠. 그 꿈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도 국회에서 응원하고, 대변하고, 열심히 부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신성철 총장님 개인으로서도 카이스트 총장직은 큰 영예입니다만 우리 동문 모두의 성취요 커다란 기쁨입니다.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남다른 권신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륜 우리 카이스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시대자 다음은 저희 이제, 어, 신성철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굉장히 특별한 무대인데요. 어, 교수 중찬단에 축가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취임을 계기로 카이스트가 더욱 빛나는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전진하는 굳건한 의지를 담아서 힘찬 전진의 타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장무 이사장님과 신성철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쳐주시면 됩니다. 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